그루밍 식당의 인생 티라미수 클래스 카페에서 먹던 티라미수 집에서 만들어보고 싶지 않았나요? 레이디핑거 쿠키부터 달콤하고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크림까지 진짜 맛있는 인생 티라미수를 만들어 볼거예요 안녕하세요 베이킹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루밍 식당입니다 이번 아이디어스 온라인 클래스는 베이킹 초보자도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수제 레이디핑거 쿠키를 만들어보고 저만의 마스카포네 크림 비법과 커피를 못 드시는 분과 아이들을 위해 코코아로 초코 티라미수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여러분은 저만 믿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완성한 티라미수는 집에서 혼자 즐겨도 좋고 주변 친구나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아요 개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레시피가 될 거예요 저의 인생 티라미수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티라미수를 응원합니다.